여러분들 안녕하세요 8월 7일 오늘도 가상화폐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어,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항선을 맞고 반등해서 다시 여기서 리테스트 후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으나 예상을 뒤엎고 8,300 레벨에서 반등을 하여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현재 6,700에서 6,800이라는 지지선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격이 여기서 숄더레벨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6700레벨의 숄더레벨을 어, 지지하고 가격이 올라가서 추세선 위로 올라가 7300레벨을 뚫는다면 다시 한번 아주 큰 상승세를 이뤄어 가격이 8400레벨을 뚫고 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제 예상입니다. 가격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여기서 일단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격이 일단은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이 저항선까지 올라간다 그게 첫 번째 스텝이겠고요. 그 다음 스텝은 7300레벨을 뚫고 7300위로 올라가 가격이 상승봉을 이루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상승봉을 이루고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가격이 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는 무엇이 되겠느냐 가격이 6,700레벨을 뚫고 저항선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리테스트 후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6,0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보이겠습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의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다시 400레벨 이라는 지지선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현재 400레벨 이란 지지선 앞에서 한번 두번 세번의 트리플 바텀을 형성하며 가격이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가격이 이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423레벨의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 되어야만 483레벨 즉 50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더리움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려면 가격이 일단은 이 400레벨이라는 큰 구간을 지나야 돼요 400레벨을 지나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후에 367레벨이라는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의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73.21, 이 73이라는 지지선에서 가격이 더블 바텀을 만들며 크게 하나, 둘, 셋, 네번째의 바텀을 만들며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현재 저항선에 막혀 있으며 저항선을 뚫더라도 아직 추세선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레파토리오 시나리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가격이 이 두개를 뚫고 리테스트 후 다시 올라가서 저희가 보고 있었던 79레벨 그리고 82레벨, 85레벨, 그리고 전 고점이었던 89레벨에서 9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큰 지지선인 73레벨, 이 레벨이 뚫린다면 가격이 그 밑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로우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400레벨이 건재한 이상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에서 저항선과 지지선 가운데서 박스콘을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하락세보다는 상승세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으니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86레벨 이 지지선이 뚫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473레벨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다음 레벨인 435레벨 그 후에 또 내려간다면 400레벨까지 볼수 있겠지만 현재 보시면 가격이 이 지지선에 걸쳐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가격이 확실하게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상승봉으로 올라오면서 블리시 인걸핑을 만든다면 가격이 다시 돌면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 8월 7일 화요일에 들려드리는 가상화폐 분석이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거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 가상화폐의 흐름을 잘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